안녕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창업특화지원사업에 대한 강의를 맡은 김현철입니다 그동안 우리 북한이탈주민은 창업에 대해 관심은 많이 있지만 어떻게 창업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근간이 되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창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동안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회통합 노력은 일자리 제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지원사업 역시 취업지원과 알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취업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을 키우고 재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한 후에 창업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경우에는 취업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 문화에 대한 적응, 업무에 대한 부담,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할 바에는 본인의 사업을 하겠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업은 취업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창업하겠다는 식의 취업의 도피처로서 창업을 선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창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창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새롭게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창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이어받아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에 동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사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창업지원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으로서의 인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지원의 주대상이 예비창업자부터 창업후 7년 이내의 기업이 주대상이므로 창업여부와 창업시기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향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흥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을 통해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 진흥원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한 지원 사업의 정보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마당과 창업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 정보 종합 플랫폼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소개 영상도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은 남북한화재단과 NK경제인연합회를 통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바로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하는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재단에서는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탈북민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화, 지속가능한 고용환경기반 조성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취업 및 창업지원이며 그동안에는 단기연수지원사업과 직업역량강화사업 등 주로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창업에 대한 이슈가 증대되면서 창업지원사업도 보다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창업지원을 위해 재단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포를 구축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회사 설립, 자금 대출, 세무, 인허가 등 창업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를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 강의를 통해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외 지자체, 기업 등 북한이탈주민 유관기관과 협력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북한이탈주민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마사회 등의 기관과 협력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푸드트럭 존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특성상 영농 분야 창업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체계적인 영농 교육을 통해 귀농 시 성공률을 높이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작목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 지자체 연계 영농교육은 영농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기초영농, 귀농창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체류형 영농실습은 재단과 협의된 지자체에서 만 20세에서 65세까지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영농희망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귀농 교육과 영농 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숙식을 제공하고 재단에서는 숙소 이용료로 월 25만원을 교육기간 그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 정착 성공 패키지는 영농을 희망하는 70세 미만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영농 정착 단계별 지원 및 실습을 통한 영농 성공률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영농 교육은 기초이론교육 3주, 장목별 영농실습 3개월에서 9개월, 영농창업 6개월,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습기간에는 실습자 월 80만원, 실습농가 월 4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거주지 전입과 영농경영체 등록을 마치면 초기 운영비 1,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탈북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의 제공, 기능습득 지원, 자활능력 배양,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북한이탈주민적합업종 중심으로 사업단 운영을 통해 조건부 수급자, 사상위계층의 참여를 통해 수급탈피와 일반시장 진입 유도를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자활사업단 제도 활용,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디딤돌 역할 수행,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 참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센터 운영은 조건부 수급자, 사상위계층, 자활특례자 등 북한이탈주민 중심으로 특화된 사업단을 구성하여 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재단 홈페이지, 하나센터, 전문 상담사 등을 통해 모집하며 모집 공고 시, 시, 군, 구에서 자활근로자 인원 승인을 허락받은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경제활동자지원자활사업은 탈북 성인 중 근로능력이 미약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장 운영을 통해 탈북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소득 창출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립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기약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사업업종은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가능하지만 향락, 유흥업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인력파견업, 점술유사서비스업, 다단계업, 주류도매업, 오락기구제조업, 기타, 법률위반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조, 판매, 개발업종은 제외됩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임대차 비용,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영개선 자금은 탈북민 기창업자 경영개선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일반 사업장과 운송사업자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시설 개보수, 홍보, 마케팅, 소규모 자산 취득이 지원되며 운송사업자에게는 타이어, 무시동 에어컨 및 히터, 보링, 적재함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점검, 3차 전문가 심사로 구성되며 심사에는 자금 용도의 적절성, 지원 효과, 자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 1년에 1회, 회당 최대 350만원까지, 개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된 지원금 내에서 선정자 선집행 후 재단 지원, 또 증빙서류 검토 후 이상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금액은 심사를 통해 차등 지원됩니다. 다만 지원 자격은 북한 이탈 주민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7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제한상으로는 지난 1년간 평균 월 매출 3천만 원이 초과되는 사업자, 또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을 받거나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거나 영농 지원 사업, 또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등 재단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미 지원을 받은 사업자들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재단에서는 마곡의 남북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1층 홍보관에 북한이탈주민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 등 온라인몰 입점과 오프라인 유통업계와 연계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사회적 기업과 영농인, 소송공인들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기술, 벤처 분야 및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들이 대상입니다. 연간 1, 2회의 공고를 통해 약 20명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시장 진출 가능성, 사업 아이템의 경쟁력,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화 자금 1,500만원 지원, 창업교육 50시간, 경영 컨설팅까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개발, 설비비, 홍보마케팅, 정비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밀착형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창업을 위한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으로 옷수선, 네일 등을 창업하려는 여성 창업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5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는 6개월간의 인턴십을 통한 실습으로 기술과 노하우 습득 3단계는 재정지원으로 초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5명 내외 정도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산상의 창업지원입니다 아산 상위 창업지원은 탈북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고치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산 나눔 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탈북 민 기업 탐방 등 워크숍 지원, 또 초기 자본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산 나눔 재단에서는 3, 4개월의 글로벌 창업 교육 과정과 인큐베이팅 3개월, 전문가 액셀러레이팅 3개월, 창업 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업관리, 인증전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사업개발비 2천만원 이내 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이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지정을 위해서는 법인 형태의 조직운영, 영업활동에 대한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익의 3분의 이상을 재투자 또 사회적 기업에 맞는 장관과 교약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농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통한 영농 초기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영농운영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원 자격은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만 20세에서 70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입니다. 선정과정은 서류심사 현장점검, 면접심사, 최종선발, 계약체결, 지원금 사용단계로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은 2년에 걸쳐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는 선도농가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목별 심화교육, 법인 설립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영농종사자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장목별 100만원 이내의 심화교육지원, 또 법인 설립지원, 소규모 법인 공동시설지원, 신용보증기금,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영농종사경력 3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영농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중인 북한이탈주민 간 네트워 킹구성, 소통 확대를 위한 영농종사자 워크숍을 매년 1회당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저입 1년 미만인 영농종사 북한이탈 주민이 지역 전입 후에 지역 주민과 화합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1인당 3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영농 생산품 홍보를 원하는 북한이탈 주민을 위해 북한이탈 주민 영농 생산품 홍보물 제작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영농 생산품 판촉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판촉 홍보물로는 전단지, 스티커, 명함, 각종 행사시 홍보, 판매 등입니다. 영농 희망자, 영농 종사자 등 컨설팅이 필요한 영농 종사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재단의 영농 컨설턴트, 농촌진흥청 등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장목 컨설팅과 또 상담을 통한 지원하기 위한 한라인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하나센터와 연계하여 영농지원사업 후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북한이탈주민창업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기업과 육성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당법인 NK경제인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NK경제인연합회 사업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실태조사, 창업교육, 컨설팅, 홍보지원사업, 간담회, 성과교류회가 있으며 이중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창업교육이 있습니다 창업교육은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2, 3회가량 연 4회에서 6회가량 진행이 되며 단기 속성 교육으로 운영이 됩니다 창업 전반적인 내용을 하루 4시간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최대 2주에서 3주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창업의 이해, 창업의 트렌드, 창업 준비 절차 및 창업 노하우 등을 담아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북한 이탈 주민 중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짧은 시간에 창업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필수 창업 교육의 주요 내용만을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한 회기당 창업의 필수 노하우를 전달하기에 창업 교육의 내용을 상사하게 다루기보다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제도, 창업 트렌드, 창업 아이템 선정 방법,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계의 작성, 마케팅과 세무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NK경제연합회 교육의 특징은 운송업, 외식업, 온라인 쇼핑몰 창업 등 업종별 특화 교육, 또 지역별 특화 교육, 여성 창업가와 기업가들 위한 특별교육 등 내용과 대상을 다양화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n k 경제연합회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되면 수료증으로 재단의 경영개선자금 신청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가 아닌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첫 번째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북한이탈주민기업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제도가 전무하였던 것은 북한이탈주민기업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만여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가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어떤 업종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 기업들을 발굴하고 사업 운영상의 애로상을 충치함으로써 정책 수요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기업들을 조직화하고 한 목소리를 낼수 있게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자들을 위한 주요 지원사업 중 하나가 전문가들을 컨설턴트 풀로 구성하여 북한 이탈주민 기업의 경영상의 애로상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당 경영 예로 이슈별로 전문가를 매칭하고 최대 3회에 걸쳐 컨설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이탈 주민 기업들의 홍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홍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기업당 100만원가량의 홍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 이탈 주민 기업과 간담회, 남북한 기업인들 간의 교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북한이탈주민 창업기업 보육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남북한화재단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기업과 육성센터의 창업교육과 지원사업 같은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여 지원 사업에 참여 및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성공 창업의 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 사업은 매우 다양합니다. 기업마다 K-스타트업 등을 통해 정보를 잘 수집하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 창업자들과 경쟁해서 우위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창업 전에는 창업 교육을 중심으로 받고 창업 후에는 재단의 경영개선이나 NK경제연합회의 홍보 지원 등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유예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남북하나재단과 NK경제연합회의 창업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놀람> 네,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회사들, 예를 들면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 등은 공공조달 등에서 제도적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기업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나 연계된 지원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재단의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활용 가능한 방법은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사회적기업 지원 혜택을 받는 등 제도권 내 진입이나 연계된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